여러분 오늘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최근에 저희 주변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감사하세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추악한지를 그들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깨끗함을 외치면서 더러운 짓은 우리나라 건국이래 어, 정말 이렇게 어, 더러운 짓을 뻔뻔하게 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 벌어진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간이 더러운지 율법 아래에서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을수 없다는 라 것을 알게, 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학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at shall we conclude then? Are you any better? Not at all. We have already made a charge that Jews and Gentiles alike are all in the sin.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절 읽겠습니다. 시작!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자, 의인은 없도든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다음,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자,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는 사람도 아주 없는 것 같아요. 왜? 영적으로 가려져서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시작. All have turned away and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even want. 자, 깨끗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어떤 세력이 깨끗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더러웠습니다. 가장 더러웠죠.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습니다. 저희가 알듯이 공산사회주의 과거의 구세인이라 보면 엄청나게 부패가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정파들 한번 의심해 보세요. 아마 저희 나라도 곧탈로가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선명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대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ir throats are open graves, their tongues practice deceit, the, the position of vipers, vipers is, on is on their lips, their mouths their are mouth full mouth of cursing and bitterness, bitterness. their feet are their swift to shed blood, blood ruin, ruin and misery and mark their ways, And the way of the peace they do not know.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웃음> 예, 실제로 이렇죠. 실제로 <웃음> 정말 아주 그냥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 볼수 있죠. 너무나 다른 설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빠른 이런 사람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읽고 있습니다. Now. Now we know that whatever the, 같이 읽어요. Now we know God that Lord, whatever the, Lord, the Lord, law says, it says, says, says to s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law so the law that every mouth may be silent and, and the, the whole world held accountable, accountable to God. 예, 네, 결론을 읽겠습니다 Therefore, Therefore no one the will, will be declared r i g h t e o u s in his sight by observing, by observing the law. law. Rather do o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라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산상수원의 법이 있어야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아야 그 율법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센그 산상순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롭다 할 리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지변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찼는지 이 시간에 어,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가 있죠. 우리 한글로 죄, 한자로 이렇게 생겼죠. 죄, 그리고 우리 영어로는 sin죠, sin, 이 sin, sin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브가 또 아담에게 맛있다고 먹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 이 가정에, 아담과 이브의 가정의 대표는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모든 책임은 <웃음> 예 그래서 어, 남편들이 어저 가정을 이렇게 잘 매니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책임은 누구한테 예 <웃음> 아비들이 게서거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떤 계곡과 같은 영원한 수렁이 생기 생겼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것을 길을 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자 하나님 자신이 인카네이션을 하셨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심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에 속하죠 자, 우리가 인간을 잘 알아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을 해요. 자, 어, 여러분이 인간을 잘 모르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인간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도관의 교제를 해야, 해야죠. 그 성도관의 역사님, 역사님을 하나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인간을 믿거나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를 믿고, 유한한 어떤 사상과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영원한 엘로 힘의 하나님, 야외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인간을, 인간 숭배, 짐승 숭배, 또한 사물 숭배, 이데올로기 숭배, 뭐돈 숭배 엄청납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이때 우리가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세상적인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죄는 자, 읽어 볼까요? 시작. 교육은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 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종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한다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 죄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법률에서는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행위, 자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그 범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 불교에서는 도리에 거슬려 괴로움에 과벌을 부르는 나쁜 행위, 나쁜 행위를 잘못하는 죄, 불법 행위, 배신, 살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질빠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 양심 없는 행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복정 양, 의그 예, 다음에 무언가를 빼앗기는 행위 등등 너무나 많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대학이나, 대학에 가서 법학개론 책을 사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법에 대한 무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범죄행위라고 나와요. 이 말을 우리 그리스 도인분들한테돌려봅시다 이건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이 나와있는 게 뭐죠?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는 뭐라고 할까요? 범죄행위 범죄행위.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딱 한번 교회가죠. 요즘에 강의 설교를 말해서 성경 한구절 가지고 막 풀어요. 그걸로 성경을 알,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도록, 깨닫도록 알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성경을 알아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서는 하루 한시간 말씀 연구와 하루 한시간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죄에서 멀리 하는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사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죠. 모세는 아마 시내산에 가서 그 하늘나라의 그해분에 어떤 설계도를 보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모세호경을 쓰고 또한 성막을 지은 거죠. 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사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의해서 또한 그의 제조명이 됐죠. 어떻게? 바울도 삼층전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와서 또한 그 모세의 그 오경을 그대로 바울서신을 통해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눈을 봐야,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형성하셔야 돼요. 이게 머리의 스키마들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에 대한 무지가 범죄이라면 성경을 성경에 대한 무지는 뭐라고요? 범죄행 범죄인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성경에 대한 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하셨던 것 바울을 통해서 또 해석된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란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회심하며 살아가야 돼요. 평생 언제동안? 평생동안. 어쨌든 자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보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제 구약과 신학에 그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가 나오는데 모든 단어가 각각 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히브리어를 써놓지는 않았지만 또 헬라어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보면 하타, 하타. 아쌈, 아웬. 아웬, 아온, 아온, 아말, 아말, 아바아 라, 파말아쏴아 아말, 아각아 보면 하아는 뭐냐면 이제 관역을 빗나간 거예말죄말 관역은 여기서 하나님말말씀이거든요 하타, 하타. 하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웃음> 하타, 하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예, 이게 관역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건 죄죠, 죄. 자, 아쌈이 나와요. 아쌈은 위반하다. 자, 아싸 위반하다. 위반하다. 위반하다. 뭐냐면, 몰랐거나 실수로 죄를 범하는 거 이거 죄예요, 죄. 몰랐어도 죄인 거예요. 자, 신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아웬. 아웬. 아웬. 아웬. 불법, 불법. 불법이 아위는 말씀을 범한 경우나 우상숭배하는 경우. 여러분 그 우상숭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돈숭배도 있고, 자기 권력이나 명예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한 자기 자녀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부모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힌두교에 가면 이제 서를 숭배하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애완용 동물들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게다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과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그, 그러한 불법을 아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온, 따라보세요 아온. 아온. 아온. 아온은 불법적 행위나 구부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의 잘못됨. 뒤틀림을 나타낼 때 아온이란 말을 쓰죠. 아온. 아온. 아온. 아온은 아온 불법적행위 구부러졌다는 의미예요. 다음에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는 고통이나 수고나 땀의 개념을 동반하고 있고 죄의 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마르. 아마르. 그 다음에 아와르. 아와르. 아와르는 이제 불의, 즉 죄의 불공정성, 속임, 타고난 부정직, 옳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와르, 아와르, 아와르. 아와르. 다음에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웃음> 넘어버린 거죠. 넘어갔다, 즉 한계를 넘어갔다는 뜻이, 뜻입니다. 다음에 라, 라, 라. 라. 라. 라는 악한, 해로운 이런 뜻이에요. 파스와 파스 파스와는 반역이나 반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라 라사 라사아 악함 즉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의 끊임없는 행위를 말하고 있죠. 다음에 말말 말. 말. 말. 말은 배반 또는 변절 즉 신뢰를 깨뜨리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그 사과그 사각은. 사각은 경설 상급화행이 즉 석임을 당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타, 하... 하... 하... 하타, 아삼, 아삼, 아웬. 아웬. 아웬, 아웬, 아온, 아온, 아온. 아온. 아온. 아온.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 아와르. 아와르. 아와르. 아와르, 아와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와르. 라. 라, 라 파사, 파사, 파사, 파사, 파사, 파사, 라사, 라사, 라사, 라사, 라사, 라사 말, 말, 사각, 사각, 사각. 다음에 신약에서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마르티야. 하마르티야. 큰서은 하마르티아 파마르티랍토마파랍토마포랍 o m 네리아 코네리아 포네리아 카코스 카코스 카코스 아노미아 아노미아 아노미아 아노테스모스 아테스모스 아테스모스 아세베 e 아아세베 a s e e i 아 아페이테아, 아페이테아, 파라코에, 파라코에, 파라코마이, 파라코마이, 파라코마이,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아디키아, 아디키아, 아디키아, 파라노미아, 파라노미아, 파라노미아, 플라나오, 플라나오, 플라나오, 플라나오. 아스토테어아스토테어 아스토테오 아스토테어 헤테마 헤테마 헤테마 아그노에마 아그노에마 아그노에마 참 여러 말이 많죠. 자,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자, 이것도 이제 하마르티아. 죄에서 많이 쓰는 영어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범죄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이 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읽어볼까요? 전쟁터에서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시작! 전쟁터에서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죄의 범죄, 어떤 표적을 빗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 관역을 빗나갈 하타라는 말이 있죠? 이 하타라는 말이 자, 지금 헬라어에서 와서 하마르티아로 좀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타랍토마 하면 발을 헛디딤 잘못디딤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함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포네리아는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카코스는 잘못된 용마 자, 아노미아. 아노미아. 아노미아 아노미아 우리 아노미아 여러분 기억하고 영어에서도 많이 쓰죠. 법이 없음, 무법을 의미하죠. 다음에 아테스모스 아테스모스, 아테스모스. 아테스모스. 자신의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든 규제를 고의로 어김. 자, 아테스모스. 자, 다음에 아, 아세베이야. 아세베이. 하나님 혹은 거룩에 대한 존경이나경외심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요. 아페이테이야. 아페이테이야. 아페이테이야. 아페이테이야. 아페이테이야. 아페이테이야. 고난을 받지 않은 왕고함. 다음에 파라코에. 파라코에. 파라코에. 파라코에. 파라코에. 듣기를 거부하다 불순종 말을 듣지 않다. 파라코에. 아, 파라코에. 파라코에. 파라코에, 파라코에, 다음에 파라코마이. 파라코마이. 파라코마이. 파라코마이, 파라코마이, 부주의, 무시, 다음에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선을 넘어서 겪길로가는것 반칙을 범하는 거예요. 자,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자, 아디키아. 아디키아. 아디키아. 아디키아. 아디키아, 아디키아, 정의에 반대된 불의한 행동, 불이 불법을 나타내요. 파라노미아. 파라노미아. 파라노미아, 파라노미아, 법이나 관습을 어기다, 하나님의 겸형을 어기고 파괴하는 걸 말해요. 플라나오, 플라노오. 플라노오. 플라노오.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스토테오, 아스토테오. 아스토테오. 아스토테오. 벗어남, 빗나감을 말합니다. 헤테마, 이건 부족하게 라주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아그노에마. 아그노에마. 아그노에마 아그노에마 무지로 인하여 범죄하는 죄를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여기서 혹시 자, 법이 없으면 무법을 의미할 때 어떤 단어를 써요? 아노미아 아노미아 좋습니다. 무지로 인하여 범죄하는 죄는 아그노에마죠. 아그노에마, 아그노에마. 정의에 반대된 불의한 행동, 불이 불법은 마리키야. 다음에 전쟁터에서 화살이 표적을 빗나갈 때 좋습니다. 발을 헛디딤, 잘못디딤으로 파라, 윤리적으로 범죄하며 파랍토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어 단어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신데 보면 지금 부약에서 말한 이런 죄에 관한 용어 신약에서 말한 죄에 관한 용어를 보면 거의 우리가 죄에 관한 모든 것에다 포발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표적이 빗나가는 거다.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또불순종말안 듣는 것, 무지로 인하여 범죄하는 것들 다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블에서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품에 홀리 캐릭터에 이제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것들 있죠?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진실, 거룩, 의, 선, 사랑, 자비, 긍휼, 인내가 있습니다. 자 근데 C는 거짓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짓, 더럽고 추한 불이, 불이 악, 악, 미움, 매운, 잔인, 무정함, 무정함 성급함. 성급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죠 거짓스러, 자, 거짓, 더럽고 추한 불이, 악, 미움, 잔인, 무정함, 성급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사실상 반대되는 건데,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배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할 수도 없는 일이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다음에 디도서 2장 1 4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도 2장 1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자신을 주신, 것은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구속하시고 위해 정결케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의지와는 우리의 성품 반대되는 거죠. 요한일사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죄를 짓는 자마다, 짓는 자마다 또한,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저는 곧 율법을 범하는, 범하는 것이라. 것이라. 예, 자,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우리 말세의 때에는 불법이 성행을 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또한 그 앞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세의 때에 불법이 성행이에요 이 불법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죄는 하나님의 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십계명에 지금 그것을 위반하는 거죠. 우리 십계, 십계명을 보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출애국기 20장과 두트러넘이면 어, 신명기죠. 신명기 5장에 잘 나와 있, 있습니다. 출애국기 20장을 펴세요. 출애국기 20장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기 20장 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온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어떤 다른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생명상들에게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고. 또한, 또한,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리는 것에 어떤 모습인지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사대까지그 세상들의 죄악을 그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엿새기니 이는 그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지고 거룩하하 했느니라. 내아를하라그러면주가의아 내게 적당히예 손해를 지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하지, 너는 가난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네 이웃의 소유정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여 명의 말씀 또한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순정함에 있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야고보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임스 챕터 2 제임스 챕터 2 제임스 챕터 2 루스 10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누구든지 지키다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봉하는 전체를 봉하는 자가, 자가 되느니라 자이 무서운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죠 자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봉하면 모두 봉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1절 1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죄가 이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어떤 걸잘 지킨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경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죄는 그 어떤 성격에 있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죄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도덕적 중립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덕적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선자들이죠. 자 야고보소 5장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소 5장 12절을 보면 볼까요? 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말라. 또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 아니야 할 것은 아니라 정죄에 빠지 않도록 하라. 하라. 예,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너희,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 아니오라. 아니오라. 그 이상의 것은 보시는지 아기서 나온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고 분명히 말해. 성경은 도덕적 중립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 죄의 정의를 보면.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사실상 반대되는 것이죠.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법을 순종함이 어떤 부족한 것입니다. 죄는 성격에서 도 절대적인 것이죠.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는 사실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를 하는 시, 시대예요. 이럴 때는 그냥 상대주의가 상대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는 그런 세상인데 성경은 상대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죄는 중립적인 게 없어요. 정말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끗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죄는 어떤 죄 어떤 죄가 있죠? 따라해보세요. 원죄. 원죄. 자범죄. 자범죄. 원죄. 자 오리지널 씬과 액츄얼 씬이 있어요. 원죄가 뭐죠? 원죄가 뭐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인데, 아담스인이라고 보면 자 딸에도 불순종불신앙 교만, 교만. 자그 아담의 죄를 보면 디서비디언스 학원 릴리프하고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사실은 이 디서비디언스 와 e 릴리프와 프라이드가 우리 안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자 아담의 원죄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랑 한 펴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2장,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무에서 나은, 말라. 말라. 야, 나은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은 것을 먹는 날은 다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뭐죠? 성과 악을 하게 하는 알게 하는 나무는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나무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믿지 않았고 이것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들은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떤 꼬임? 하나님처럼 될수있다는 그런 꼬임에 넘어간 게된 거죠. 자, 지네시스 다음에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어떻게 어떻게 교만을 부추기는지 봅시다. 3장 5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눈이,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열리고, 되어서 성과 악을,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그렇죠자 그러니까 뭐죠? 우리 안에 그 사단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유도를 했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그 교만을 유도를 해서 우리를 범죄케 한 거죠. 자 그쵸? 이게 제가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인데 자자 자, 지금 보면 그이 죄들이 유전이 된다라는 거죠.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의가 손상이 됐어요. Marrying of Original Righteousness. 우리가 Original Righteousness는 True Knowledge, Righteousness, Holiness가 있는데 자 봅시다. 이 흔적을 이게 지금 손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의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자사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그러니까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그래, 세 사람을, 사람을 입라 예.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세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자, 라이처스니스와 홀리니스가 좀 언급이 됐죠. 예. 자, 그쵸 그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펴 보세요. 3장 10절을 펴 보세요. 자,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다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원래 원의가 아마도 이 성경 두 구절에 의하면 true knowledge와 righteousness와 holiness일 거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상을 받아 우리는 이러한 원의가 회복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True Knowledge와 Righteousness와 Holiness 이것들을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상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새 사람을 입으면서 그새 사람이라는 의미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에 True Knowledge, Righteousness, Holiness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상실됐던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죄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죄의 성질을 보면, 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성질은, 죄의 성질은 인간의 성질은 모든 성질의, 성질의 부패성이며, 부패성이며, 이것은 인간 속에 실제적으로 내재한다.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의,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건국된지 70년인데, 아마, 서양에서는 7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치인들을 많이 쓰시죠.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 죄의 속성들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하는 그런 속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헬 조선 말할 수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나라다. 이 70년의 기간을 다른 나라는 700년 동안 보여줄고 우리는 70년만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성질은 사실은, 자, 이, 오리, 원시적 오염이 있어 오리지널 폴루션이 있었죠. 분명히 아담, 아담, 아담의 죄를 벌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인헤리티드, 인헤 커럽션이 유전된 부패성이야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쵸? 왜? 우리 안에 것을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 벌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그 정치 역정을 보면 그걸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나와요. 절정으로 보여주고 있죠. 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 모든 상황을. 자 우리가 보, 그러면 로마서가 이걸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잘 지적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너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내 속에 거하는 죄, 있다라는 거. 이건 유전되어 있는 어떤 부패된 죄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금 유전을 하고 있죠. 예 우리의 죄는 유전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성질 신의 혈통을 따라 후손에게 전가되는 거것 이걸 원죄라고 하고 원죄는 아마도 아마도 불순종 불신앙 교만 지저 비디언스 필립 프라이드였었던 것 같고 자 근데 이 이불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손상됐을까? 지식과 의의와 거룩함이 손상될 것 됐을 거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유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그때 새 사람이 자, 새 사람의 지식과 의의와 거룩함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성경 구절들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죄가 있다면 자범죄가 있죠. 우리가 지금 짓는죄 자범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Actual sins, original sin이 있다면 actual sins가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 자 저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어, 짓는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이제 외웠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죄고 안식이를 범하는 것이 죄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고, 살인, 가늠, 도적질, 거짓증과 또 탐내는 게 죄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음의 생각만해도 죄죠.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만해도 죄인 거예요. 자, 그렇죠? 어떤 그 구약의 그 율법이 우리의 바디적인 것, 육신적인 걸 많이 다뤘다면 우리 예수님의 선상소는 영적인, 혼적인 것에 다 다루고 있어요. 영혼육에 대한 죄를 다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자범죄들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죠. 특별히 현대는 돈숭배, 우상숭배가 절정을 이루는 그런 현대에는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자, 먼저. 자, 말씀을 좀 먼저 보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니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시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예, 그렇죠.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7장 21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가능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겸왕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는 이라고 하시라 오마이갓 oh <웃음> 너무 너무 많네요. 다 갈라디아서로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야 거린도호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볼까요? 5장 19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나타나느니 곧 가능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것과 음욕과 우상 마술과 원숭의 종과 다툼과 질투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분열과 이단 시기와,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과 같이 미리 말하느니, 말하느니, 말하느니 이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추앙한 것들 을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악한 생각들, 살인, 다음에 fornication은 예, 가늠이죠, 가늠이건 다음에 adultery, sexual immorality, 음행 성적 부도덕, l 드니스 n 호색 추작, 디보처리 호색. 아주 그냥 가늠으로 된 점철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요약을 한건데요그 다음에 theft, 도적질 그 다음에 false testimony, 거짓증거 회방, 중상, 헐뜯는것 비방, 탐욕 랄리스, 악덕 속이는 것, 시기 질투, 시생 오만, 거만, 자기야심 남봉, 외설한 행동 더러운 것,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 우상숭배는 정말 우리가 어떤 보이는 어떤 것들을 새겨놓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도, 돈 승배, 권력, 다음에 어떤 탐욕 같은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식 승배도 있고 부모 승배도 있고 짐승 승배가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외환용으로 기르는 게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크래프트, 그 다음에 술수, 다음에 증오, 몹시 싫어. 자, 여기서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우리, 뭐,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거 지금 잡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상태가. 이것들을 지금 파쇄하려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거고, 지금 영적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증오가 아니죠. 예. 저 뭐, 쌍소리도 가끔 하시는, 사랑해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좋은 말 하려면 못알아듣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좀 구분합시다. 다음에, 디스코드, 불화, 내분, 네 디센션. 알력, 의견, 차이, 다음에 분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 죄들이 그냥 이거 위로 더 많겠죠. 그러나, 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자, 또한, 또한,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앞에서 이 앞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 성경이 말하는 걸 봤고 다음에 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s 음 n of ignorance and scene of 무식죄와 지식죄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죄를 알지 못하고 라 짓는 죄가 있어요. 죄를 알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모두 뭐라고 해요? 죄예요. 죄. 죄를 알든 모르든 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꼭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아멘.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를 못해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지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핑계를 지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죄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피터는 이 페트로스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죄인지를 알면서 의도를 짓는 죄는 가론유다는 그렇게 죄를 지었죠. 자, 둘다 죄예요, 죄. 다음에 우리가 큰 죄와 적은 죄가 있는데 둘다 죄예요. 나는 조금밖에 부정을 취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크게 부정한 뇌물을 모아 다 죄예요, 죄. 자, 그 다음에 죄는? 내면적인 죄와 인터널 씬과 익스터널 씬이 있어요. 내면적인 죄와 외면적인 죄가 있는데 다죄예요 의심하는 죄, 악한 괴, 의식적 정욕, 욕망, 탐심, 의식적 간음, 기만, 도덕, 간음, 시기의 질투술 취함, 방탕함, 살인 다죄인거예요 여러분은 죄로 포위되어 있어요. 그쵸? 죄로 가득찬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는 죄인 거예요. 자, 근데,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무슨 죄? 땅을 따라 해보세요. 영어로, a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아,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이 봐요. 우리 뭐, 이단 공격죄들이 있죠. 뭐, 저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많이 의심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걸 보니, 저는 뭐, 비판할 거리가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WCC나 w 에 잘못됐잖아요. 그걸 분명히 비난을 하시고, 나오는 거. 근데 보면, 그리고 이제 분명히, 우리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 경고하는 것들 다잘 괜찮은 거예요. 제복에는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봐요. 유명한 분들이 제도 예전에 존, 존경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런지 용서 안 한다고 했고요파라든드스인이라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 시대, 여러분, 여러분 깨워서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전투할 때인거죠. 그쵸? 교회가 영적으로 다 쓰러졌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쓰러졌다니까요. 세상에 독약을 마시고 이때는 우리가 싸워야 되죠. 전투할 그런 용사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목사님같은 분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때로는 입이 좀 사나워요. 그건 문제돼요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쵸? 그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격사유가 아니라 전, 전투하는 사람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어떻게 용서 받으려고 저는 참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이분의 반대에 서서 이분을 공격하는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취해 최신이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다라 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공격이나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 대한 공격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 한번 비침을 놓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성령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자 뭐죠?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 회방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타락한 자 계시면 돌이키세요. 자 아시죠? 배교한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 같이 다 숨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숨겨 도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자자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것도 이렇게, 위험한 거죠. 또한,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입으면, 용서함을 받는 죄가 있는 반면에,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성령회방죄를 하는데, 그 물에 끼어 계시면 안 돼요. 끼어 계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인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 성령에 지금 사역 회방하려면, 나오셔야죠? 여러분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대형교회라는 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 보면, 과감히 여러분이 지금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죄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학생 중에 이제 하품을 하고 좀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경고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경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성경을우상숭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가려놨던 죄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을 하셔서 이 다리를 연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nd you free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죠.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nd you free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데는 이렇게 머리 차박고 우상숭배하고 있죠. 나만의 대한민국에 많은 목표자들 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쳐박았던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북한이 왜 저런 땅이 됐죠? 신사참배. 이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동성애다. 뭐수간이다 요즘에 이제 이 간음이 합법화가 되고 있죠. 이거 보시죠. 여기. 이 음란한 것들. 성적으로. 또한 뭐죠? 옛날에 북이스라처럼 어떤 형상을 생겨놓고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짐승 숭배 있죠. 소나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숭배하고 있죠. 애완용 동물로 기르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돈 숭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각종 숭배를 하고 있죠. 인간. 인간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적인 어떤 영적인 진공상태는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면 왜 위험하죠? 한반도는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 세력이 나가면 다른 세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라면 다른 세력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쵸? 대한민국은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포위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육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다른 군대가 들어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공백이 생기면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이런 죄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죄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죄가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이 시간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뭐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아마 모세나 모세는 여기도 여기를 도여기 보았고 아마 바울도 여기를 다녀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전생에 하면 지옥은 이 지구 안에 땅속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우리는 죄짓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죄짓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